<목소리> 엘리 철리 철리 철리 철리 철 어릴 적부터 나홀로 집 되게 좋아했고 그 놀기 아줌마가 또 나홀로 집에서 희망의 아이콘이잖습니까? 그래서, 좋아한답니다. 내가 20년 전부터 쓰던 거. 20년 전부터, 자기, 어린이 대공원있잖아요갈 때마다 항상 좋아왔다고 뒤늦게 친구 출발. Trolley. n a t u r l l y e l e Julie. 안녕하세요. 놀라운 투어의 세 번째 출연입니다. 오늘도 랜이랑 왔고요. 오늘 저희가 뉴이스트가 나온다고 또그 뉴가 들어가는 캐릭터로 다들 예쁘게 하고 오실 것 같은데 저는 시트콤 뉴논스톱의 캠퍼스룩인데 특히 양동근 선배님 그런 스타일 약간 힙합 느낌으로 모자도 여기 알죠? 여기 어, 허리춤에 차주야 되고 그리고 워커. 그 그것도... 다음에 통 넓은 바지 약간 세련들이고 저요? 그땐 이제 열습복이니까 기분이 많이 좋으신가 봐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잘해야 되는데 아, 그냥 나는 많은... 난 민현이만 보고 가야겠잘 아는 노래 나왔으면 좋겠어 <웃음> 난 민현이만 보고 가아 <웃음> 근데 머리를 그 펌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그원지 알죠? 그래서 원래 오늘도 이거를 한 단어를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해원 원장님이 이제 예, 그래도 얼굴은 좀 예쁘게 나오는 좋지 않을까요? 그래서. 그래서 머리를 예쁘게 하고 왔어요. 민기는 진짜 분장에 모든 걸 걸었던데 오늘. 이렇게 <웃음> 피부, 피부 표현까지 할줄 몰랐어 그렇게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저희가 저희 놀라운 토요일 촬영 끝나고 나서 시상식이 있어서 근데 여기 출연진 선배님들이 거의 다 그시상식 참여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헤어랑 얼굴은 거의 분장을 안 하시고 의상만 하고 오셔서 그때 랩만 되게 혼자 약간 엄청 준비 많이 해온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또 다들 많이 해오시지 않을까? 이예요 여기 가죽이예요 아, <놀람> <수술> 저희도 분장 때문에 게네 마지막에 발품을 다해버더라고 네. 아, 거라는 아. 거라는. 너 때문에 그래 민지야 <놀람> 군장에 모든 걸 걸고 온너 때문에 그래? 여기 <놀람> 나오는 출연진분들 놀랄 수도 있어 진짜 그런가? 나보다 심한 사람이 있을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컵인! <놀람> <놀람> 시작하는 <음> 네. 그, 뉴트리아 자 그리고 뭐, so 가자 아저씨 무슨 반찬 좋아해? 어머나? 나랑 똑같네? 아저씨 무슨 반찬 좋아해? 삶은 달걀? 아저씨 무슨 반찬 좋아해? 삶은 달걀? 어머나? 나랑 똑같네? 어려웠어요. <웃음> 아이돌 노래 나오길 바랐는데 랩이 나와버렸어요. 아예 가사를 아예 모르는 노래기도 하고 여기 랩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원래 알고 있던 곡이라서 뭔가 조금만 들려도 뒤앞 뒤게 생각이 나고 그럼 좋은데 와 랩은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것만으로 맞추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 라운드에서는 아이돌 노래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들으니까 아이돌 노래 <목소리> <목소리> 시원하고서 <목소리로> 계속 분장. 잖아요 아스나? 지하철이 아니아 지하철이야! 지하철이! 지하철이! 지하철이! 서울시리! 오늘 어땠어요? 뭐, 놀라는 토요 오랜만에? 오랜만에 했는데 저는 저번보다 좀더 즐기다 가는 것 같아요. 아, 저번은 완전, 완전 즐기는 것 같은데? 맞아요. 저번에좀 긴장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진짜 이거만 하다 갔는데 오늘에 좀 그래도 도움도 많이 되고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오늘 마지막에 렌시가 한번 했잖아요. 철철. 철철. 철철. 철철. 이게 What? 저는 나온다고 또 예습을 또 하고 왔습니다. 오 진짜? 지난 주 것도 본방 사수하고. 아 그런데 진짜 어렵고 오늘. 너무 어려웠어요아 이게 오늘까지 연달아 또그맞췄으면 명예 전당에 올라가는 거였는데. 갔어요. <웃음> 그러까요 다음에 또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 불러주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맛을 잘하고 왔겠네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네.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네. 또 저희가 활동 끝나가지고 맞아요 또 러브들이 보고 싶을 텐데 또 재밌게 롤란 토이를 재밌게 네. 촬영하고 가서 맞아요 네,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<웃음> 극과 극인 캐릭터가 정말 맞아 <웃음> 아까 키 형이 <웃음> 얘기했는데 민호 형이랑 본인 보는 거 맞아요 진짜 무슨 말인지 딱 <웃음> 알겠어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더재밌게 촬영하고 응. 가고 왔고 어, 다음에 또 진짜 또 불러줬으면 좋겠어요. 정말 그때도 또재밌는 분장하고 뭐 그때는 테이크하고. 분장도 훨씬 재밌게 하고 또 네. 저희가 또이 미션을 그때는 이제 잘해야지. 한 8알은 할수 있길. 맞아 맞아. 네, 파이팅해서. 원샷 한 번만 받아봤으면 좋겠구나. 원샷하면 아까 그래서 키 형이 저희 우리 유이스티이를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또행보도 해주셔가지고 잘 사랑하다 합니다 안녕 고생했다 얘들아 안녕, 안녕.